이 영상은 세봉일이 주민들의 전국노래자랑 도전기를 담은 열흘간의 기록이다. 저기요. 저기요? 응. 응. 형들. 형들, 일어나오세요. 뭐 왜? 혹시 제가 학교 과제로 다큐 찍고 있는데 형들 좀 찍어도 돼요? 음, 음, 음.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음. 응. 응. 밥. 아? 밥. 응. 밥. 밥. 응. 맛. 굿굿굿굿굿 <웃음> 굿. 굿. 굿. 굿. 우. 응. 응. 응. 아. 샤워자 응. 아. 어. 응. 아. 아. 아, 뭐? 세화 응. <웃음> 선. 응. 님, 손. 아 네. 님, 선 님, 선 파이파이, <웃음> <웃음> <웃음> 귀. 귀? 귀. No shit. No, he, no, he, no. he. No. he. he. he. 축을 터뜨리면서 딱등장을 해볼까? 후축을 바로 준비야이 아까 이기했잖아아이쪽 아까... 아, 미안 미안 답쪽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이거 이쪽은! 이쪽 아, 어, 어르신이 아니야? 아버님! 잠깐만 아, <웃음> 내가 못지나쳐 어 여보세요. 르시는 내가 보면 그냥 못지나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웃음> 트로트 가수, 트로트 네, 가수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주소는 아킹창 가죽 아버님 맞습니다 얘 예, 알잖아 <웃음> 원래 이 세봉이 이리 마을 그 트로트 가수는 우리 피철인이었어 아이고, 어. 아주 아어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아, 아저씨 어떻 노래 한곡한번우더들한테 그 노래를 아, 시켜? 아, 나는 아, 좋아 파이 아 파이 투 식스 세우 네이트 꽉긴 청바지 갈아 입고 거리를 나선다. 여기까지할에 몰라? 아유, 충분해? 아, 아버님, 아 저희가 어. 아 이번에도 본선에 떨어지면은 좀 곤란해서 이게 어. 근데 또 등장할 때뭐 임팩트 포인트나 뭐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고민이네요. 음. 시그니처 뭐야? 포즈 내가. 끝까지.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그래. 그렇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 네. 어. 아니, 목마르시, 앉아 앉아! 목마르신 분안 계세요? 서 있지 말고 앉아!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한입 주던가 그러면 야, 저거 그 비싼 물, 아니 야 어,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맨날 혹시 나는 그런, 이런 거는 괜찮아! 호시는게습관이 돼가지고 음. 아, 근데 원래 무릎 그렇게 드시거든요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예. 근데 제가 뭐랬지? 저뭐 뭐 원한다고? 뭐라고? <웃음> 시그니처 포즈나 뭐 이런 게 시그니처 있을까요? 시그니처 포즈? 아, 저, 아,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조오로입니다, 이랬는데 뭐. 야게, 야게! 내가 하나 알아, 근데! 두 배가 형이 알아 나 있잖아 내 거. 아보여줘 시간 인척 보지 마네. 예예예. 예. 1등 하길 원해. 예예예. 예, 예. 아유 너네 깜짝 놀라 진짜 나는 몰라. 잘봐 들어가 들어가 원샷 들어, 체크했어. 들어간 원샷? 다음에 그 센터라고 하나 가운데 말씀하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센터로 가. 예예. 예. 그래서 정면을 봐. 예예. 그 다음에 이 안경 내가 봤을 때이거 쓰고 내가 빌려줄게. 예예. 예. 응. 이거 잡어 응. 오른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을 내리면서 사랑해 눈빛! 이거만 하면 돼! <웃음> 이거 거든 이거 거든 짧고 굵고 좋아! 아... 한번 해봐! 이거 쓰고 해봐, 이거 쓰고! 나는 몰라! 내가 아무나 안 빌려줘요! 어어머님 <웃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딱 보고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서서 확실히 우린 님은 얼굴을 가릴수록 잘 생겼네요!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 올려! 잡으면서 한 마디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눈빛! 아우 역시 숨 참고 러브다이브! 아이 그것좀 그만 불러! 아우! 랄랄랄랄랄랄라! 아크 시끄러워 시끄러워! 왓츠르키네! 왓츠르키 형은 그거를 몰라! 트렌드를! 아이 뭐 트렌드 트렌드를 몰라! 야야야야야야! 말씀... 성인이다 성인... 쟤가또 잘하고 있다! 아우 진짜 잘하고 아우 안녕하세요. 어이 잘 지냈어. 어이, 어. 어, 성인이, 성인이. 어, 성인이. 아 상인이 어. 상인이. 아유 반가워라 어이 망원경 들고 별 보러 가야지. 어, 뭐? 별 보러 가야지. 별을 보러 가? 어. 여전네 지금 대낮에? 네가 적재도 아니고 무슨? 아니 대낮에 무슨 별을 봐? 너뭐 혼자 키득키득 떠고 키득 있어? 어? 아, 적재 너무 내 취향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일로 와요 가운데로 어, 같이 네네. 가자. 어. 야 이거 너네 이거 몇 년째 입고 에... 입는 거야? 아유 평생 입을 거야. 어휴,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은 믿어? 아 외계인 무조건 있죠 아, 외계인 안 믿으세요? 주변에 누군가 이거 숨기고 있잖아요. 머를 숨기고. 알고 보니까 이분도 외계인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나님 좀 일리가 있다. 그렇죠. 형. 왜냐면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오.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맞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네네.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아 우리 동생 무조건 믿죠. 동생이야? 네 아니 근데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고 학교에서도 아, 외계인... 그렇게 가르쳐? 외계인은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야, 어. 우리 동생 아니야 아니 근데 보니까 <웃음> 어. 그 성인이가 자꾸 그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 뭔가 찾고 있더라고 아니, 너는 그래서 외계인을 찾아서 봤어? 야, 봤죠 어디 있어? 어렸을 때좀 봤죠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나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어. 창문 앞에서 누가 좀 지나간 거같은니 그거 너희 어머니야 엄마는 외계인? 신호가 왔나 보군. 본국에서 뭐라니? 우리가 지금 외계인으로서 <웃음> 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들이켜서는 안 된다는 라 본부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다. 이 타파티트! 우리는 지금 오, 늘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마늘을까면서인간인척을 해야 된다 삼년째, 똑같이마늘을까고 있어. 야, c o m 같은데. 안녕하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자, 어, 어, 숙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 데 촬영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a n German. German, g e r m 네. 그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예 다 키우는 거다 키우. 다 키우. 아, 아, 맞아 그거 아. 고대 그 개를 그 키우는 게 네. 마늘 왜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까면서. 음. 느끼는 거지만 음. 장점이 있어 마늘을 깔때 마늘을 깔때 장점 음.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음. 이거를 까다 보면 은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해줘서 음 확실히 마늘 까는 게 좋은 거 같아 음 어떤 습관을 아직 잊지 못했나? 음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내 진심을 얘기하면 배꼽을 눌러야 돼왜 음... 누른 거야? 아 이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네 음... 나는 뭐 하는 거야? 어 시원한데? 어 나는 아직도 악수는 겨드랑이로 해야 성이 풀리더라고 아 악수를 겨드랑이로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네, 네. 저희들만의 그런 신호 전신호 한국 한국 전통 악수법 네. 음. 겨악수 음. 나의 습관은 또 이제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당황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션이지 음. 음. 방금 뭐에 놀랐던 거지? 저절시구 <웃음> 저절시구 형 이제 어 이걸 진짜 붙여야겠어 포스터를 아 좋은 생각이야 어 아주 좋아 그 알지 우리 그 단자 형님 단자 단자 형님 좋지 우리 말 최고 <웃음> 아그 양반이 또 노래는 잘 불러. 그분이 꼭 이번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아 그렇지 아아 형님! 아유 선생님! 아 형님! 아 여기서 또 뭐하고 계셔? 어? 잠깐 잠깐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도백이랑 저래 왔네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치세요? 하... 멀리서 느꼈죠 역시 무술의 끝판왕이야 아또 음. 단자 형님이 또 어.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있으시지 있으시지 아 그러잖아요 형님 그죠? 8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없죠 없죠 100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어떻게 좀 배워줄까? 아 원하면 아 형님이 원하면 뭐든 <웃음> 한 번도 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얘기만 들었단 말이야 어. 시작해볼게 아니... 이야... 어? 어? 어? 와 야! 물안 치고 뭐해 지금? 이이 벌어졌어! 자! 이거 정도는 그냥 손날로 부시지 않아? 이거? 맞다! 형님이 수박을 손으로 깨부시지! 손날 힘이 장난이 아니셔! 또 해보면 할 수가 있지.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 거야? 아유, 제가 들어드리죠. 그럼... 들을 거야? 그럼요. 문제 있어요? 일단, 이거를 깨기 전에 한번 몸풀기 한번 해봐야겠다. 우와. 아이, 스태프분들 어, 고생 스톱. 많이 시키네 이거. 아, 그렇게. 어, 그래. 들어봐 봐. 한다 오, 오, 진... 오! 어? 오! 어? 오! 뭐야? 뭐야? 아! 아!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사랑해! 이지사랑 <웃음> <다시, 다시>. 잠깐만 <웃음>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이건... 이건, 이건... <웃음> 사랑해! 해이지 마!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음. 오늘 개최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모인 이유가? 단합을 위해서 그 단합? 그렇지, 우리가 응. 트로트 가수도 있고 네. 우리 외계인 친구도 있고 박사, 형님 우리 동네 주민 <웃음> 두배기까지 있으니까 매니저도 있습니다 아,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네. 매니저. 어, 그래, 그래 네. 어, 우리 동네들 무시해요 아, 원우, 원우 뺨으면 안 되지! 원우야! 네.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원우 때문이야 원우 학생이 맞아, 제일 맞아. 고생했어요 와. 오늘 박, 박수 박한 번만 해주세 박! <웃음> 아 너도 잘했으니까 용돈 주줘야겠다. <웃음> 아, 아, 아, 내비도요내비도요 얼마 줄거야 얼마 줄거야나두 장만 줄게. 아, 나도 이거 큰거 <웃음> 주는 거아니야좀 좀 이따 봐. <웃음> 아니 우리는 그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어.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나는 있어요. 그 자부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구호를 만들자. 구호가 정말 그래. 중요하지. 어. 자, 구호 맘대로 한번 다 받아볼게요. 저분 이거 어떨까요? 오, 저, 저, 저, 우리 저, 우리 어르신. 아까 제가 이제 무대에 설때 시그니처 구호를 만들어주셨나요? 사랑의 어. 눈빛을 다 같이 아 사랑의 눈빛, 아까 했던 거 사랑의 눈빛. 그러니까 우리 외계인 친구야, 저희가 저희도 파, 했거든요 아, 저희 외계인들이에요? 아, 여기 아, 아, 아, 아, 어. 저희, 저희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알려줄게 네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아요? 와 어, 간단해 아, 네, 좋아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봐 네 그렇지 여기서 뭘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눈 가까이 여기 대 봐봐요 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벗으면서 딱 다섯 글자만 뱉으면 돼요 원샷 체크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 사랑의 눈빛 어렵지 사랑의... 않아요 하나 둘셋 사랑의 눈빛 아우 좋아 아. 됐어, 됐어. 아이 정도면 돼. 이제 이것만 한게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뭐야? 원우야.